<웃음> 아 거울이구나 자랑스럽겠어요 <웃음> 이거 마이크 들고 있는 사진이 되게 잘 나왔네요 자연스럽게 <웃음> <웃음> 죄송한데 좀만 더 살다 갈게요 <웃음> 미스터 트로트 하라보이스 박지현이 미스터 트로트 공식 화보집을 언박싱했습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사진이 담긴 손거울을 보며 이 거울 들고 다니면 얼마나 자랑스럽겠냐는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지현은 자신의 사인을 보고는 좀 정성스럽게 할걸 그랬다. 지금 사인이 좀 유아틱한 것 같다고 했는데요. 앞으로 사인을 바꾸겠다며 저녁에 집에서 한 번씩 연습해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게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어 이게 뭐예요? 와. 오. 저 이번에 나온 사무직이에요. 아. 그러면 팬분들이 이거 이렇게 시키시면 딱아 거울이구나 딱이 세트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. 어, 이거 들고 다니면 얼마나 아주 예쁜 거울이 있어요. 자랑스럽겠어요. <웃음> 네? 아 네? 되게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. 지갑에 넣기 좋은 크기네요. 게 진짜 체크해 놓으세요. 여러분, 자, 아, 근데 저 진짜 궁금했어요. 한 번도 안 봤어요. 다른 건 되게 좀 어색했었는데, 이거 마이크 들고 있는 사진이 되게 잘 나왔네요, 자연스럽게. 확실히, 저 제가 딱서 있습니다. 무대를 보고, 보고 서서 오른쪽으로 가. 제가 트로트를 틀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때 다른 노래가 그, 그 스튜디오에서 나오길래, 트로트가 나오니까, 그 사진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근데, 혜성 형님 요즘에, 아까 여기서도 안무 연습을 하시던데, <웃음> <웃음> 뭐또 아주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. <웃음> 아, 뭐또잘 챙기시고 있는 것 같아요. <웃음> 트로트는, 멋이 아니라 마시죠? 혜성님, <웃음> 아니, 계세요? 맞습니다. 어? 아니, 봐봐요. 멋있잖아요, 벌써. <웃음> 아, 꿈틀하시는데 아, 형님. 저승사자라고다 <웃음> 살았어? <웃음> 죄송한데 좀만 더 살다 갈게요 아, <웃음> 아니, 아니, 아, 죄송합니다. 오케이. 자, 예, 예. 역시 것이 아니라 맛입니다. <웃음> 네. 사진이 멋지게 들어 있고, 그리고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멘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되게 너무 멋있어요. 와, 사진들 진짜 너무 예뻐요. 달력인가요? 아 이게 탑 세븐 생일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아, 달력이 되게 깔끔하네요, 진짜. 마음에 들어요. 아, 저 이거 오늘 처음 봤는데, 진짜 되게 너무 좀유아틱하죠 정성스럽게 할걸 그랬네요. 아, 이거 사인을 좀 집에서 저녁에도 해보고 있는데, 근데 사인을 제가 바꾸긴 할 겁니다. 아주 이렇게. 유니크한 사이 돼요. 그런가요? 반려기한 종류가 생개는데 어떤지 생각해? 이거요. 뭐 한눈에 이렇게 패시할수 있으니까. 왜냐면, 안 넘겨도 되고, 넘기는 거 솔직히 귀찮거든요, 이 <웃음> 가정의 달에, 올해 또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, 금방 또 5월이잖아요? 되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저희 가족들한테 조금 <웃음> 사서 선물을 해야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저희 탑7 이렇게 어,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.